이끈따라입니다, 네 여러분. 음, 여러분 사람마다 어, 한두 명씩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더될 수도 있지. 어, 꼽아봐요, 이 사람은 이래서 잊혀지지 않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잊혀지지 않고. 어, 좋아서 잊혀지지 않아도 괴롭고, 거지 어, 같아서 잊혀지지 않아도 더러워요. 어, 이게 참. 하... 인생이 뭔지 아, 이 사람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잊혀지고 무뎌질 때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 이, 어, 저기 막 그리운 사람은 어, 잊고 싶지 않아서 괴롭고 잊어야 될 사람은 자꾸 떠올라서 괴롭고. 아무튼 오늘의 주제입니다. 재활용 불가 그 X 음, 현재 꼬라지는? 아, 어제 현재 꼬라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래간만에 우리 복수극 안했지? 복수극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제대로 된 복수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어, 영혼을 다해서 한번 뽑아보세요 속이라도 시원하게 꼭! 네잘 뽑으셨나요? 어 제대로 뽑아야 돼 만약에 딱 뽑았는데 꼬라지가 좋아 봐 뚜껑 더 열리지 암튼 자, 저는 그럼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활용 불가그 X 현재 꼬라지는? 음, 현재 꼬라지가 어떨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어디 봅시다. 음. 음. 뭐이 사람 뭐 여러분하고 헤어진 거 혹시 어, 혹시 혹시 뭐 저기 막 여러분 왜 다른 사람한테 한눈 팔았어요? 음, 아니면 얼레리오 어, 아이 사람 행그 저기 막 그닥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아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마지 못해? 어,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이 맘먹은 것도 다안 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단 애정 문제도 아니고, 금전적인 문제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것 같은데? 음, 금전적인 문제는 계획적이지 않아서, 어, 꼼꼼하지가 않아서, 어, 지금 꼴, 어, 뭐지?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뜯겼거나 뭐 이렇게 되고, 자기가, 이건 그거 같아. 자업자득이라 그래나? 어,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어. 이게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요.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어. 이게 사람 생각하고 계획하고 뭐 이런다고 자기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 사람이 그래 누, 어, 나를 갖다가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의 등에다가 어. 비수를 꽂고 가면은요 잘 되지 않아 어. 저희 권성진이나 인과응보 없을 거 같죠 있어요 반드시 어. 절대로 잘 되지 않는다 라는 거야 어디 한번 봅시다 응? 아이고 이거 여, 이,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떠나서 일단은 초장에는 스타트는 엄청나게 좋았던 것 같아 나름 이게 찐이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음, 그런 것 같고 자기 나름대로 근데 이 사람은요 응. <웃음> 한동안은 좋았지 않겠는가. 근데 이 사람은 뭐를 무엇을 하든지 뭘 신중하게 뭐 그런 거 없어. 어, 그때 자기의 기분에 좋은 거, 음, 자기 맘대로.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고 뭐 그런 것까지는 다 좋아, 음,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갖다 해야 되겠어라고 한다면은 그거 갖다가 진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내 몸이 바스라지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좀 신용 하는 신용 어뭐 아끼는 척어뭐 지금 뭐 내가 똑똑한 척 이런 거를 할수 있어도 이게 깊이가 없어 습자지야몇 번만 말 시키면 머리 고리 어 그렇게 안에 든게 많이 없다니까 뽀록에 금방 금방 날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던 것 같아 행복했. 것도 그 같고, 자기의 선택에 있어서 만족을 하지 않았겠는가? 어, 그렇지만, 그게 영원하진 않았다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아, 이게 뭐지? 음, 이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여러분하고 있었을 때. 그니까 조금 그리워지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음, 그리워진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고 그때가 행복했지.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있었던 시간을 갖다가 행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지금 이 사람이 뭐 계획하고 뭐하고 그런 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음, 그냥. 그그 그, 런닝머신 달리잖아요. 아무리 달려도 앞으로 나가나? 그그 테두리 안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야. 재미도 없고. 음, 재미도 없고. 예, 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지. 음.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좋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냥 그딱 좋지도 않은 상황, 복잡한 상황, 지저분한 상황, 속 시끄러운 상황, 그 자리에서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음,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 같은, 음, 이게 사는 곳이 쓰레기통이, 실제로 사는 곳이 쓰레기통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 자체가 쓰레기통이에요. 이 사람 소일거리가 뭔줄 아세요? 어, 알면 막, 어, 가가지고 막 모욕할 것 같아. 왜 소름 끼쳐서 때밀어야 돼? <웃음> <웃음>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 어, 여러분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지금 막 술도 처먹고, 약간, 어쩔 때는 나름 망가져도 보고, 혹시 여기 술 마시고 전화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술 마시고 전화가 와가지고 막 행설수설 행설수설 했을 거야. 요점이 없어. 왜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어,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자기도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응, 돌아가고 싶기도 한데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응, 왜 방법을 모를까? 그것도 되게 궁금하네 아니 왜 사람이 진실때 해야 되는데 하하하 지금 그래서 짜증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꼬라지를 보려 그랬더니만 왜 여기서는 여러분을 갖다가 음 여러분은 기분 좋겠어요. 만약에 복수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복수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웃음>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끝난 거에 대해서 어, 끝난 거에 대해서.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여기는 완전히 끝났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감은 갈수록 아 이제 알겠네 왜 여러분이 그렇게 저기 했는지 음. 여러분하고 의 추억도 추억이지만 혹시 여기 얼마큼 사겼어요 난 그게 되게 궁금한데 음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이 직업이 이 사람보다 좋은가요 음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의 직업이 훨씬 좋 여러분은 약간 음, 요즘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잘 버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웃음> 그럼 그렇지 여러분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을 수 있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돈이 없거든 음, 이 사람이 뭘 꿈쩍을 못해 뭐 솔직히 그래요 어디 나가서 뭐 조금만 움직여도 다 돈이야 물가는 너무너무 올라가지고 이 사람의 버이로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고 싶어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 줄란가? 음 여러분 용서해 주고 싶으세요? 여기 연하죠 혹시, 혹시 연하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여러분이 받아 여러분을 갖다 돌아가고 싶어서 혹시라도 찌, 그뭐 틈이 생기면 여러분이 자기를 이때쯤이면 받아줄 것 같다라고 틈이 생기면은 이 사람은 언제든지 가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 음. 응. 근데 카드 상에서는 여러분이 받아주겠다란 말이 아직 안 나와. 여기는 꼬라지가 많아서 꼬라지가 너무 우습고 힘들어요. 뭐 진짜 집이 지저분한가? <웃음>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술처 마실 돈 있으면, 음, 술처 마실 돈 있으면 그 돈을 좀 아껴서 뭐 어떻게 저렇게 가게를 꾸려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별로. 조금 하는 척하다가, 어, 어, 어 결려 하기 싫어. 조금 하다가 어, 결려 하기 싫어. 그때 그 저기만 사장님만 돈 나면, 아 어, 죄송합니다 하면서 두달 두달 그런 뭐지 그 어, 그렇게, 어, 저기, 답답하면 지가 할 것이지. 그러다가, 어, 눈치 한 번씩 보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야. 음, 뭘 시키면은, 이렇게 자발, 자발적으로 시키기 전에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일하기 싫어요. 음, 여긴 진짜 끝났는데? 음, 여긴 진짜 끝났다. 여, 자발적으로 하겠어. 여러분의 지금 푸샤나 이런거 열심히 보고 있고 술 마시고 몇번쯤 하죠? 술 마시고 전화 많이 오지 않았어요? 어, 술안 마시고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러면 은 누나 나밥좀 사줘 그랬을 수도 있어 아, 진짜로 어 진짜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런, 그런 사람도 있겠다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누나, 내가, 누나가, 꼭 누나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카드상에는 누나라고 나와. 누나가, 여러분이 누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응. 누나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그럴 수도 있어. 진짜로. 지금 꼬라지가 말이 아니에요. 음. 응. 누나, 저기, 좀 있으면 전화 끊길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 아니면 나, 누나 미안한데, 이번만 전화비 좀 내주면 안 돼. 그럴 수도 있고. 누나,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돼. 그럴 수도 있고. 음. 응. 여기는 좀 매달렸, 어, 저기, 뭐 와 가지고 여러분한테 매달렸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맞지? 여러분이 노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돌변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어뭐 진짜 막말 나가는 거 막말이라서 막뭐 욕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니가 혼자지 어 내가 어 생각해 가지고 그옛정이 그리워 가지고 어 저기 막 너한테 왔는데 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 사람 어떻게 될줄 알고 나도 어 나. 저기 막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내가 성공하고 나면 어너 후회하지 말고 이 내가 지금 온다 그랬을 적에 잡아 그랬을 수도 있어. <웃음> 근데 그럼 뭐해. 어 저기 막 자기 그 현재 상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음이 사람이 원래부터 일을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꽤가 어 너무 꽤 그깨버리고막 이렇게 농땡이 까고 그런다는 거야. 사람이 보고 있을 때만 어떻게 하는 척하고 안 보면 농땡이 까다 그러다가 욕 먹으면 또 바로 그 저기 막 사과하고 뒤에 갖고 궁시렁 되고 막 그런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속, 속이 썩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언제 달려가고 싶어 하는데, 음이 사람이 맘 먹었을 것 같아 달려가고 싶어서 왜 달려가면 받아주시려고요, 응? 음? 꼬라지 웃겨, 어. 여러분이 만약에, 이, 네가 그지꼴로 돌아온다, 돌아온다 해도 받아줄 거야 라고 한다면은, 어, 받아주면 될것 같은데, 만약에 연락이 오면? 예를 들어서, 연락이 오면, 밥은 먹었냐? 그러면은, 저기 막, 문기적문기적 문기적 거리면, 나와, 우리 밥 먹자. 그러면 얘는 홀라당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려봐요, 만약에 재회를 원했다면. 근데 만약에 재회를 원하지 않아요라고 한다면은요, 복수해주세요. 그런데 이 카드는 내가 솔직히 꼬라지하고 더 나, 더 진짜 이 사람의 실체를 막 파헤쳐주고 싶어도, 음, 여러분들이 재회를 원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 사람이요, 그런 건 있어. 어, 저기 막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요, 순수한 데는 있어요. 어막그 사기 뭐 이러면서도 사기 치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저 그렇게 진짜 막장은 아니야. 그냥 일하기를 좀 싫어해요. 음, 일하기를 싫어하고 시켜야지 맞못해서 하는데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그립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조금 핸들이 되기는 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좀 강하게 나오고 강함과 따뜻함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조금 이렇게 저기 막 돈으로 좀 휘득 휘거든요. 어, 돈으로 휘기 때문에 이게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주지 말고 네가 요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끌려와요. 어떻게 끌려와? 투덜투덜 대면서. 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만큼 시키면은 그냥 딱 시킨 것만큼만 해요. 요만큼만 시키면 요만큼 하고 이만큼 시키면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을 시켜요. 어. 그래. <웃음> <웃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뒤에 가서 욕을 하지. 이 기집애 진짜 그거 정말 하나 해줬다. 그 더럽게 사람 뺑이치게 만드냐 하면서 뒤에서 막 욕을 하지. 근데 사람은 나쁘지는 않아요. 음 나쁘진 않아서 내가 욕은 여기까지만 하겠어. <웃음> 착해요. 어, 그러니까 그렇지. 왜냐면 여기는 여러분도 얘를 이 사람을 갖다가 딱 끊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 음끝 선생님 저 끝났는데요라고 하는데요 끝난 사람도 있겠지만. 끝났다 하더라도 예,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다라고 봐요. 사람이 그렇게 악하거나 악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어, 좀 요, 꾀를 많이 부리고 요령을 많이 부리고 막 이래서 그렇지. 암튼 네, 1번 카드 어, 그래도 좀 귀여운 구석은 있기는 하네. 네딩 <웃음>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 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활용 불가 그 X 현재 꼬라지 어떨까요 어디 현재 꼬라지 어. 뭐 현재 꼬라지 뭐 어떡하긴 뭐 어떡하겠어 어이구 이 사람은 여러분 아니 난 솔직히 그래 그 이럴 거면서 왜 헤어졌지? 그 꼬라지가 그지 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다가 생각을 하지. 음, 정말 제 생각하는 게 맞나요?라고 한다면은 하는 거 같은데 조금 봅시다 이게 여러분 생각인지 아닌지. 음, 근데 이래 놓고서 왜 헤어졌을까? 어, 왜 헤어졌지? 어. 아, 이제 제목을 갖다가 그그저그그 그, 그, 그 인간이 받을 뭐뭐 뭐 저기 막인강보 이렇게 했어야 되나? 나인강보는것도 많이 했잖아요. 꼬라지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가? 음. 왜요라고 한다면은 활동이 별로 없어. 음. 뭐 집에서 뭐 게임 하나? 음. 뭐 아니면 뭐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왜 이렇게 활동력이 떨어져? 배배 배 나왔어요. 이렇게 활동력이 떨어지면 배가 나오고도 남지, 음. 그래도, 그 뭐지? 남들이 바라는 거는 다 바란다. 그게 무슨 뜻이냐. <웃음> 자기도 행복하고 싶대요. 어, 나름 그래도 나도 행복하려고 노력은 참 많이 했는데 라고 생각해. 자기는 이렇게 돼 보고 저렇게 어 내가 할수 있는 오만가지 재주는 다 부렸다. 본인 생각에 어 본인 생각에 기준점은 솔직히 없는 거야. 왜냐하면 굉장히 어, 주관적이잖아. 음근데이 이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어, 이 사람은 돈에는 욕심이 없으면서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어, 그, 저기, 막, 근데 안 되는 것 같아. 왜 저기 막 돈에 욕심이 없는데 돈만을 여자를 좋아하는 건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은 돈에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걸뭐 악착같이 뭐 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돈에는 조금 음, 동떨어진 사람이다라는 거지. 보통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으면 400만 원을 보고 싶고 400만 원을 벌면 500만 원을 보고 싶잖아요.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벌어도 아, 100만 원 벌었다. 뭐 욕심이 없지 왜 이렇게? 음. 욕심이 없어요 음. 이 사람은 여러분 하고 헤어져서 그 딱히 뭐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어, 움직임이 또 보이지 않고 여러분을 갖다 생각하는 것같아 근데 욕심이 없는데 돈 많은 여자를 왜 좋아해요 라고 한다면 돈이 그래도 있어야 자기가 욕심 없이 사는데 편하지 않을까 음 그런 거지 그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걸 이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음. 거 그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저기 뭐야 돈을 좋아하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돈은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할 생각은 없고 대신 내 상대방이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나 만나고 나서 뭐다 연애한 거 있나요? 라고 본다면은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안 됐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이 사람을 갖다가 누가 케어하겠냐라는 거지. 응. 저기, 막, 이, 이 카드 여러분 알죠? 어, 이게 힘카드잖아. 호랑이를 갖다가 여자가, 어, 제어하는 거. 이게 솔직히 호, 예, 호랑, <웃음> 죄송해요. 사자지, 사자. <웃음> 이 사자를 갖다가 제어하는 데는요, 저기, 막, 힘도 힘이지만, 뭐가 필요하냐라면 돈이 필요해요. 왜 돈이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얘 매겨 살려야 되잖아. 어? 아니, 호라, 자, 사자 기르는, 맹수들 기르는데 맹수가 하루에 존 많이 먹어? 그치. 돈 많이 먹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돈은요, 음, 그, 그러니까 시간이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노력이 돈일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케어 하려면 진짜 시간과 돈과 아직 내, 내 몸이 진짜 빠스라져야지 돼.그렇다라는 거예요.자 여기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을 너무 너무 많이 한다라고 봐요.여러분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몰라 이 사람이 진짜 돈이 많아서 이렇게 물질에 욕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조금 더 일한다고 뭐더 이상 나아질 것이 무엇이요? 라고 생각해갖고 음. 돈에 욕심이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냥 돈에 욕심이 없다라고만 나오지,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안 나와. 이 꼬라지가, 근데 돈이 없는 것에 불과하, 저기 하고서, 그래도 나름 괜찮지 않은 게 아닌가? 음, 나름 괜찮다라고 보여줘요. 그런 것 같아. 음. 근데 이게 왜지? 이 사람 후폭풍 온것 같은데요? 음. 후폭풍 울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뭐, 뭐 때문에 헤어졌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 성격 이러니까 헤어졌겠지.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겠어. 음. 이게 후, 이 사람이 약간 우울증이 있나 보다. 음, 우울증이 있고, 여러분을 갖다가 막, 그, 여러분에 대한 그런 것 같아. 어떤 마음이냐면은, 여러분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응,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도 있고, 어,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해 있는 거가 아닌가. 그래서 자기도 누, 저기만 내가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이라 누구 누구라도 조금 이 사람이 좀 그렇잖아 이게 계속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정막 강사냐 혹 폭풍도 오고 이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가 그 주변에 또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는 사람 중에서 아니 어 저기 막뭐 사겨보려고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어 캐릭터 자체가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어 이거 답답해서 어떻게 살지? 음 힘들기 때문에 그게 십사린 되지 않고 이 사람이 그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관심은 있기는 있어요. 성욕이 없다 아니에요. 성욕이 있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어, 자기 세상에 갇혀서 어,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왜 이렇게 갇혀있냐. 얘, 이 사람 우울증 있는 거 맞죠? 음, 며칠 전에 그 사람인가? 병 있는 사람? <웃음> 병 있는 거. 내 마음의 병 같은 거. 음, 그런 거 같은데. 사회적으로는 잘 나간다, 라고 보네. 아니면,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주변에서 누구를 갖다가, 어, 저기, 막, 사귀려고 한다든지. 그렇지만, 사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음, 왜요? 라고 한다면은, 사귀는 것도, 쌍방의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사귀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저도, 저도 바라던 바입니다. 라고 해서 누가 냉큼 달려오나? 그건 아니지. 음, 그런 것 같은데? 그렇고 아 이게 뭐죠? 이 사람은 저기 막 자기는 행동을 이렇게 하면서 좀 결혼하고 싶은 것 같아. 이제는 어디인가 나도 누군가하고 그러니까 막연한 거지. 막연한 진짜로 막연해요. 누군가하고 만나서 사어서 결혼을 하려면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1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갖다가 기다리는 적이라 그러나? 어, 진짜 한심하다. 음, 여러분, 저기, 마, 이 사람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응. 어. 그렇게 하고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가, 어, 그래, 이것이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나 나 진짜 이거 진짜, 어차... 어이가 없네. 음, 어이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행복하길 바래. 아무것도 안 하는데 행복을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 저기, 막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혹시 이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돌아가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을 그리워할 수 있겠다. 라는 거지.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자리가 여러분한테 남아있을지 그건 미지수야. 왜 그러냐 하면요. 후폭풍도 오기도 왔지만, 너무 우울해요. 이 사람은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혹시 이 사람 수면제 같은 거 복용해요? 음, 굉장히 무기력해 보여서. 그, 저기, 막,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거 아닌가? 음, 막 또라이고 막 그러지는 않아. 아, 어, 막, 저, 저, 막, 사람,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변태?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 혹시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버린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버리고 나간 거야? 왜냐면 카드상에서는 누가 누구를 버렸다라고 나오진 않아. 그러합의겠나 암튼, 저기, 막, 거기서 나오지 않고, 이 사람은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응. 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생각이니까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어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요 어 진짜 자 내, 마음, 내 마음의 깊이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조차도 본인도 몰라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무기력하고 진짜, 방바닥이 난지, 내가 방바닥인지, 아스팔트에 붙은 껌딱지처럼 그 방바닥에 늘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음. 그, 인생에 어떠한 희노애락이 없는 사람 같이 보여져요. 완전히 좌절? 음. 그런 것 같은데, 하루하루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다라고 그러는데요. 돈이 없는 사람이 맞긴 맞나 본데? 근데 왜돈벌 생각을 안 하지? 생각을 아예 없는 것도 아니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음, 그냥 다 포기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어떡할까요 라고 하면 글쎄 그런데 이이 사람이요 이걸 갖다가 이게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데 아직 스스로 이겨낼 만한 어떤 의지가 없어요 이거 진짜 맞아요? 어, 맞는 사람 손손좀 어, 흔들어 줘 어, 그런 것 같아 참 그렇다? 어, 이 사람 꼬라지, 진짜, 그래. 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진짜 벌 받는 거를 갖다가 보기를 바랬던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 어떠한 그 자기를 갖다가 자기 감옥에 가둬두고서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은 그 의식주는 어떻게 해결하지? 어, 집에서 막 바퀴벌레 나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막, 그, 컵라면, 먹다, 남, 막, 막, 한 달, 두 달씩 된 먹다 나면 컵라면 굴러다녀. 그 썩어갖고 곰팡이 피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음,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수, 어, 어, 개 중에는요,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우울증이 심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여러분은 단호한 것 같은데 이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만은 지금 이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가. 어, 어떤지 이 사람은 힐링이 필요해요. 음, 힐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길 너무 바라지만은 말아줘요 왜왜 왜 그러냐고 마음은 아무리 나, 나한테 나 미운 사람이고 나한테 어, 나쁘게 했던 사람이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궁지로 울면 안돼 음, 사람을 그래도 짐승도 도망갈 길을 갔다가 내 그저께 두고서 모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오도갈 때도 어, 마음이 마음 자체가 오갈 데가 없는 게 아닌가. 지금 후폭풍의 정점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음, 뭐 이거는 솔직히 내가 어떻게 조언하고 자시고할 만큼의 저건 아니야. 왜 그러냐고 라 하면 이 사람 상태가 그만큼 안 좋다라고 봐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100%는 아니에요. 음, 100%는 아니니까 뭐 너무 심각하게 들을 필요는 없고 그냥 너무 미워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음. 네, 이번 카드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오늘 제목이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재활용 불가 그엑스 현재 꼬라지는 딱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 제목은 웃긴데 내용은 그렇다 어, 내용이 다 우중충해요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여기는 현재 꼬라지가 어떤지 뭔가는 하려고 자기도 애는 쓴다 애는 쓰는데 어, 힘들 것 같다. <웃음> 이러니까 헤어졌겠지 왜요?라고 한다면은 뺀질이야 뺀질이. 음, 왜 저기만 뺀질 뺀질 눈치 봐, 눈치 봐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욕을 먹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지 싶어. 어떻게든, 어, 나만 즐거우면 된다, 라는 것 같아. 응, 음, 뺀질이다, 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잘, 음, 그래도 품어줬던 게 아닌가? 왜, 왜, 그, 그렇잖아. 처음부터 이 사람이 뺀질이었겠습니까? 아니지. 처음부터 이러면 아예 사귀지를 않지. 음. 저기 막이 사람이요. 여러분을 갖다가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어 선생님 무서워요. 지켜본다고 라 하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내 <웃음> 뺀질이라고 했잖아 뺀질이가 지켜봐봤자 얼마나 지켜보겠어. 그렇게 다 끊기는 없지. 어, 뭐 강력 접착제 아니야 그냥 풀이야 집에서 그 밀가루 풀 정도 정도로 끊기라는 거지 그 밀가루 풀 얼마나 잘때 힘이 있어요 힘 없어 음, 힘 없고 이 사람은 음, 여러분을 갖다가 솔직히 말할까 어, 여러분의 경제 경제력이 참으로 어, 좋은 갑다 어, 이사 사람, 이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의 경제력이 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고요라고 한다면, 예, 여러분이 아니고. 어, 여러분의 경제력이 아름답다? 어, 그리고, 그리고, 저기, 마, 참, 그래도, 나를 갖다가 끝까지 인내해줬던 사람인데,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진짜 잘, 어, 저기 했던 것 같아. 여러분이 조금,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상대방을 갖다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잘 이해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 걔가 날 되게 잘 이해해주고, 어, 나한테 그래도 좀잘 베풀어 줬는데, 음, 아, 그게 진짜 싶다라고 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여러분 떠나서 뭘 해도 제대로 되지는 않아. 음, 잘 되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솔직히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끈기도 없어가고뭐 하나 갖다 그렇게 오래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어. 아 입만 열면 뭘 자꾸 사달라 그랬을 수도 있어. 걸핏하면 어, 졸라 사줄 때까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 다는 아니고.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왜요? 라고 한다면 갖고 싶은 거는 망 일하기는 싫고 그랬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 재롱을 많이 부렸을 수도 있겠다. 여, 이, 이, 여기는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알랑방귀를 많이 꼈을 것 같아. 근데 그 알랑방귀도 같이 있으면 늘 자기는 이게 이뻐? 저게 이뻐? 이랬으면 은 그래도 괜찮을 텐데 자기가 뭔가가 필요할 때만 알랑방고를 떨지 않았겠는가. 뭐, 이렇게, 필요한 거 해주면 뽀록 나가가지고,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어,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암튼, 그러지 아니하, 아니하였겠는가라는 거죠. 여기는요, 여러분이 베풀어줬던 뭐, 그런 것들? 왜이 사람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게 많은 것 같은데? 음, 요즘은 여자들이 훨씬 더, 어, 돈도 잘 벌어. 음,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위주가 다 여성 위주로 돌아가잖아. 뭐, 내일서부터 헤어서부터 사람들이 자기가 다 꾸미고 치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더, 돈을 훨씬 더잘 번다? 이 사람이 저기 막, 그걸 갖다가, 어, 대 되게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기한테 배 물질적으로 베풀어 줬던 거뭐 이런 것들 음 그런 걸 갖다가 되게 지금 그리워하고 아, 이, 이게 오늘 이번 카드는요 다 희한하게 상대방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라는 거야 근데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받아 주실 거예요 받아 주실 거예요. 이 사람을 여러분이 먹여 살려. 뭐이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야. 안 하는 거안 아, 하는 건 아니지만 뭘 갖다 지문하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먹여 살려야 할 수도 있어요. 어. 뭐벌기야 벌겠지. 그 음. 근데 여러분도 솔직히 그거 힘들지 않나? 이 사람도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떡하면은 놀고 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하고 앉아있는데? 음. 놀고 먹을 수, 물론 일은 조금 하겠지. 근데 지금 하던 일도, 뭐, 잘렸거나 때려쳤거나, 음. 왜왜 잘리고 때려서 조금만 자기의 비유에 안 맞고, 조금만 힘들면은, 본인은 됐다, 됐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응. 음. 본인은 대때대때 힘들게 여러분한테 어쩌면은 연락이 와가지고 나 너무 힘들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알아봐 주지 못해 자기야.어 응. 그래도 나를 갖다가 알아봐 주는 건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자기야 어때?어 응, 내가 자기한테 자기 다시 돌아오면 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지 싶어.음 응. 있지 않을까 싶어요.이미 찼어요.그래서요.음 그 내가 너한테 잘하고 이한몸이한몸 불살을 게라고 했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자기 몸을 불살을 생각은 없어. 어. 이 저기 몸을 불살으는 사람이 참 저기 막 이렇하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 그러고 되게 멋있는 척하고 어. 여러분한테 멋있는 척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음. 근데 난 솔직히 이 사람은 글쎄 음. 어떤데요 라고 한다면 은 받아주지 말아요 응. 받아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받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응.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한테 다른 사람이 들어올 거야 응.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뭐하러 이 사람을 갖다가 응. 여러분한테 저기마 다른 이성도 보여줘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어쩌면 이 사람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기마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알랑방구 껴갖고 다시 어떻게 해보려다가 갔을 수, 다시 갔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음. 저기 막 기회가 되면 또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헤어졌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기회 받다가 다시 오려고 할 수도 있고 이 생각 자체가 나는 불손하다고 라 생각해 그래도 한때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면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났으면 어, 좋은 사람 만났으면 그냥 너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고 되는데 구질구질하게 음,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거지 음. 근데 걔는 왜 그렇게 구질구질한데요 라고 한다면 돈이 없으니까 어, 돈이 없어요 돈이 없겠다라는 거야 저기 막, 만약에 저는 지금 사귀는 사람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은요좀 기다려 봐요 좋은 사람 나타나지 싶다 음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못 오는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막, 앞으로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딱, 냉정하게 잘랐을 확률이 있어요. 음,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갖다가 아껴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3번 카드는. 음, 이 친구는 아니에요. 음, 나는 어지간하면 은좀 기다려보라고 라 하는데 이 카드상 여러분의 마음도 그닥 저기하지 않고 어, 어쩌면 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봐 음, 그런데 계속 이 사람이 막 이간질하고 해방 놓고 방해 놓는 사람 있지 않아요? 음, 방해를 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고 라 배가 아프니까 음, 배가 아프다. 내가 못 먹는 거면 남주기도 싫다. 그리고 방에 놓는 사람도 있어요.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짜증이 나는 거 내가 네가 쓰레기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 같아. 음, 뭐 그럴 수 있지. 왜냐면 하는 게 조금 애잖아. 음, 나이가 몇 살이 먹었던 유치예요. 나이하고는 상관없었고 유치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잘라 내는 것 같네 음 저기 마 만약에 선생님 저 아무도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기다려요 기다리면은 좋은 사람 나타나 음 어떤데요? 라고 하면은, 남자답고, 음, 자기 책임감 있고 그런 사람 나타나니까, 음, 여러분들을 아껴줘요. 어, 그, 그, 저기, 뭐, 인연이 귀하다는 걸 갖다가 아는 사람이 나타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요? 라고 한다면은, 아직 언제라는 거는 갖다 안 나왔고, 어, 조만간에, 어, 저기, 뭐,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아니면 주변에 이미 있던가 여러분이 몰라볼 수도 있지 응. 근데 여러분은 솔직히 딱히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도 싫은 거 아닌가 여러분 주변에 꼴백이신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 같은데 <웃음>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이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더 있을 것같아꼴배기신는 사람. 어, 그러니까 아, 에이, 너, 너 너무 이기적이다. 아, 쟤는 너무 저기 막 어, 생각이 없다. 말을 갖다가 너무 좀 무식하다. 뭐 이래갖고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아, 너도 너, 너도 너, 너, 여러분들이 막 고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주변에 사람은 없지 않아. 근데 이 카드를 갖다 공고미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계속 인기는 많아 어, 사람 많기 때문에 계속 고르는 게 아닌가 싶어. 근데 두드러지게 고, 어, 여러분들한테 돌아오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 지금 처, 그 말한 그 사람인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지위하고 체면이 있고 좀 그래도 좀. 직업이 좀 괜찮은가 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처럼 아쉬울 게 별로 없으니까 그딱 그렇게 쓰이게 들여댔지는 않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남자는 꽤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지. 음. 자 그래서 어, 좀만 기다려 봐요. 음. 어쩌면 여러분은 진짜로 비혼주의자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왜 타로를 보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어,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은 사랑 없이 살수 없다라고 하잖아 어, 그러기 때문에 나도 사랑은 하고 싶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고르는 수가 고르고 있는 게 아니한가라는 거지 그럼 언제쯤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오래 안 생긴다 라고 하면 내년쯤에 생기겠지 왜요 라고 한다면은 어, 만약에 오래 안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이, 저기, 막 개묘, 묘가 식신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야. 관을 갖다가 거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근데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하여간,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는, 어, 어떠한 결실을 맺는 해가 올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어떠한 애인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 운이 받쳐주지 않는데, 너무 내가 인연을 갖다가 쫓 억지로 만들라고 한다면은 음~ 운이 안 받쳐줄 때는요 좋은 사람도 그렇게 잘안 나타나 음~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나타나겠지. 어,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이게 운이란 게 그래요 왜냐면한해한 해한해 이미 저기 뭐 호랑이 해하고 올해가 토끼 해 작년이 호랑이 해였고 올해가 토끼 해잖아요 어, 만약에 작년하고 올해 애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년쯤에 생긴다라는 거야 음 계산상 그래 자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활용 불가한 그 X 현재 꼬라지는 어디 한번 보아요? 음, 나쁘지는 않은데, 이 사람은 그래도 개중에 멀쩡하다. 개중에 멀쩡하왜 <웃음> 개중에 멀쩡하다는 데 별로 안 멀쩡한데? <웃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이런 이런 어. 사랑 찾아 어, 저기 왜, 저 외로운 집시 여인이 아니고 집시 남자 어, 그렇다라는 거지 근데 사기당할 것 같은데 음. 사기 어. 뭐 마음의 사기도 사기고 먹고 튀막 홀딱 백겨 먹고 튀는 거 있잖아 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뭐다야 그렇겠습니까 이래 그래 이런 거는 한번 나아줘야 된다. <웃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음, 이 사람이 벗겨먹고 튈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벗겨먹고 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카드에 흘러가는 거 보니까, 어, 이 사람이 벗겨지는 어,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지. 왜요라고 하면 아주 요물을 만났다, 요물을 만났어. 이 사람이요, 어쩌면 이 사람, 이거 인터넷 상에서 만난 사람일 수 있겠다. 아니면, 음, 요즘에 무슨 인터넷에 동호회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무슨 뭐 한국엔 되게 많대? 뭐요 요 무슨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 뭐뭐먹 뭐 저기 막그 먹방 먹먹으러 투어하는 거, 뭐 아니면 뭐 스포츠 등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레크레이션 아니면 아니면. 게임이나 아니면 어떤 뭐 주식이나 이런 투자하는 데서 무슨 방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디서, 그, 어디서 만난지는 되게 저기, 저기 막 광범위할 수 있지만, 딱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떤 무슨, 뭐, 시... 뭐, 활동적인 방은 아니야. 음, 활동적인 방이 아니고, 음, 게임이나, 요쪽, 인터넷 쪽이 더 많은 것 같아.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거기서 요무, 요부를 만난 게 아닌가라고 봐요. 삼삼5 모여서 뭐, 경제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어, 저기, 막, 진짜, 값을싼 거지. 아, 뭐, 진짜 멋있는 척. 자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겠어. 어머, 오빠. 음 어머, 오빠. 그러면서 저기 뭐, 홀라당 100개 먹은 거지. 음. 저기 막. 이이 이 남자분들도 잘 알아둬야 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 크고, 저 피하라는 건 아니에요. 껄껄껄껄 웃고 하는 사람처럼, 뒤 뒷끝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응. 음. 아, 오빠, 오빠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러는 여우들 조심해야 된다니까? 응. 음. 이 사기꾼이, 이 말도 나 사기꾼이요 하고 써붙이는 거 봤어요? 절대로 안 써붙인다? 응. 음. 꼭 돈을 갖다가 어떻게 사기를 쳐야 사기꾼인가? 이렇게 뺏겨먹고 가는 것도 사기꾼이지? 어, 나는 그렇다 쳐. 이렇게 갖고 막, 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응? 어? 저기 막, 선물 받고 뺏겨먹고 하는 게너 하나가 아니다, 이놈아. 정신을 좀 차려라. 응. 어. 정신을 차리긴 차렸어. 정신 <웃음> 그래도 나름 이 사람이 그렇게 진짜 호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저기, 막, 당하긴 당했나요? 라고 한다면, 그치, 당했지. 음.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 응. 너를, 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대하고서 내가 이런 벌을 받는구나. 응. 내가 살아 어, 뭐 그게 렇막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고또 그런 것도 있어요. 굉장히 지금 투덜투덜투덜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와가지고 이미 내가 누굴 봤는데 완전히 사기꾼이었다. 막 투덜투덜 다 얘기한 사람 있지 않아요? 그랬을 것 같은데. 음, 여러분은 저, 야 그런 얘기 하려면 꺼져 그랬을 수도 있고,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개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이게 저기, 막 얘기해야 될 때, 안 얘기할 때를 몰라. 지금 네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나한테 연락을 해서, 네가 저기, 막 빽... 저기, 막 뭐, 뭐지? 호구된 걸 나한테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뭐너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라는 거지. 뭐 여러분 듣기 싫죠. 이게 듣기 이게, 이게 듣기 좋은 노래는 아니잖아. 아무튼 아니 지가 당한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네 눈이 멀어서 당한 걸 어떻게 하겠냐고. 아이고 이 사람이. 응. 저기 말 뭐, 아니면 그게 아니면. 그 여자한테 네어 저기 막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막 이랬다가 차단을 당하고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됐거나 둘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푸념을 늘어놓지 않았다면 그 사람한테 그럴 수 있었겠,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한테도 연락이 왔을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 성격에. 어, 이 사람이 입이 이비, 입이 방정이 아니에요. 입이 어, 방정일 것 같은데. 음, 뭐, 이런 거 있으면은요, 막, 어, 얘는, 다는 안 그렇지만, 걔 중에는 막 모든 거 생기면 다 엄마한테 갖다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거. 여기는 연락이 올, 왔을 확률이 높아. 연락이 와가지고 지가 당한 거, 응, 어, 걔가 아전히, 응, 어, 그거 완전히 여, 여우, 여우였다. 내가 당했어, 자기야, 라고 연락 왔을 수 있겠는데? 이 사람 성격에? <웃음> 그럼 뭐, 어떡하게, 어떡해. 왜, 왜 그러냐라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음. 그래도 여러분하고는 얘기가 잘 통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내가 엎어버렸어. 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 저기, 막, 너의 소중함? 어, 너의 그 댐댐이 너의 가치를 이제서 알아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어, 생각이에요? 뭐, 돌아오면 받아줄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글쎄, 뭐, 그 사람, 뭐, 이 사람이 만난 그 사람만 쓰레기였나? 그건 아니지 싶은데? 음, 본인도 쓰레기 아닌가?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웃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올라고 공작 어 온갖 온갖 공작을 다 하겠는데? 음. 근데 어떻게 받아주실 건가? 음, 여러분은 고, 어,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민을 하는 건지 예,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방법을 쓸까 저 방법을 쓸까 고민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음, 어디 한번 봅시다. 음, 나는 솔직히. 그닥 내키지는 않아요 응. 왜 그닥 내키지는 않냐라고 한다면은 너무 사람을 갖다가 너무 고르고 재는 느낌이 있어 어. 그러니까 당한 거야 어. 왜 그러냐 하면 난 솔직히 처음에 애가 당했다 그랬을 적에 이게 뒤에 카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몰라, 왜 당했는지 몰랐지만 조금 카드가 나오면서 알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이 너무, 뭐, 얘는 지래서 그렇고, 쟤는 저래서, 이렇게 저울에다 놓고 계속 쟤, 아니, 아니야. 어, 요게 나한테 조금 이득일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이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나는 솔직히 이 사람이, 그래도 너하고 나는 제게 잘 맞았잖아 하면서, 굉장히 감정을 갖다가 자극하는 멘트로, 여러분한테 다가오려고 할 텐데, 과연, 진심일까? 이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이렇게 재고 한자있는데 어. 그래서 난 솔직히 내키지는 않아요. 어, 내키지는 않다라고 봐. 음 어, 솔직히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솔직히 카드가 아무리 그지같이 나와도, 저기 막, 내키지 않는 남발을 하는 거는요, 별로, 저기 막, 저기 하지 않아. 왜 내키지 않냐라고 하면 인간성이 별로다라는 거지. 음. 나, 나 저기 막, 1번, 2번, 3번 카드 다 들어봐요. 음. 저기 막 1번 카드가 2번 카드가 더안심해 그런데도 나는 내키지 않는단 말은 안 했어. 왜 그러냐 면 순수한 데가 있었거든. 여기는 순수하고 담을 쌌어요. 음. 내가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그그그 그, 그 저기 막 상대방을 갖다가 완전히 깎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다가오기 위해서 그녀는 여우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난 그것도 솔직히 신빙성이 없지 않겠는가? 뭔 소리는 못 해. 아, 내가 눈으로 봤어? 그거 아니잖아. 눈으로 음, 그거 아니아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별로 내키지는 않아요 리딩을 하면서도. 음. 그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가 양 한마리를 갖고 있는 그 가난한 농부의 양을 탐내듯이 이 사람은 그런 거가 욕심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떠한 인간관계라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음, 나는 솔직히 돈을 뜯겼다라고 말하면 글쎄 어, 왜 글쎄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이 과연 돈을 뜯겼을까? 뜯길 돈이 있었을까? 음, 나는 아니지 싶네 음, 이 사람이 지금 상처를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과연 이 상처가 어 지, 자기가 진실에서 상처를 받은 건지 그것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도 나름대로 흑심을 숨기고 다가갔었고 음, 다가갔는데 어, 어쩌면 자기는 당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또이 또이 아닌가? 음, 도찐개찐이다라고 봐요. 당했다라고 보기는 힘들. 이 사람이 어디가서 당할 사람입니까? 당할 사람 아니에요. 나름 자기가 야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자기도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음, 그래서 뭐어떡 하겠냐라는 거지. 아, 참 깝깝합니다. 깝깝하고 어, 이 핑계 저 핑계 될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랬고 저건 저래서 이랬고 이 사람이 게, 그, 자기가 아까도 그랬죠. 자기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고 하잖아요. 자기 이익에 의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음,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 다시 한번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음. 다시 한 번, 소, 저는 안 그럴 건데요. 라고 하면 기억해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도 배신할 수 있다. 어, 이 사람이 과연 여러분한테 길게 얼만큼 머물러 줄수 있을지 그건 미지수야. 어, 그건 미지수고 일단 카드 여기까지는 어, 여기까지는 어쩌면 재해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재해를바랬던 사람이라면 그랬잖아. 선생님 전 상관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라고 한다면은 나는 음, 말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 4번 카드만큼은 내키지가 않아요. 음 왜냐하면은 의도가 불순하다라는 거예요. 음뭐 실수할 수 있어. 어그다그 저기 해어 저기 막 내가 나도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만큼 살았잖아. 어.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만큼 간사한 게 없거든. 인정해. 그렇다 하더라도 의도가 좋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은 그거는 용서의 가치가 과연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다, 물어보라라는 물어보 거죠. 암튼 어, 여기는 요될 확률이 어, 꽤나 높다. 몇대몇 음, 라고 한다면 은 5대 5그 음, 정도로 높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훗날에 어떠한 상처를 갖다 또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다 그 사람을 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잖아 음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 탓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야. 음, 뭐 어떻겠습니까? 어, 만약에 이 재회를 갖다가 거, 거부하신 거 분들 아전 싫어하신 분들은 음, 잘하셨다라고 봐요. 음, 소, 그게 속 편해. 어, 더, 음, 너무 이렇게 히, 힘든 사랑은 사랑이 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네, 4번 카드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